스페인이라나리 우야. <뭘> <뭘> 아나 아, 이거 너무 만 궁금한데 우리만 난 우리 이거 타보자. 뭐야? 어 뭐야? 귀엽다. 어. 열차야 열차. 어? 어, 어, 어, 어, 어. 대박! 손잡이 꽉 잡아. 손잡에 잡아 손잡이 잡아. 잡아. 왜안 가? 오오야야. 왜왜지아이 역방향이네. 뭐야 여기? 꽉 잡아 꽉 잡아 이거.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대박. 자는 무슨 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와, 대박! 야, 재웅장! 재웅장 가려서 안 보여! 나 아, <웃음> 죽어! 아니,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노래기구야! m a 매 m a mia! 허어, 조기 석방. e a r l y r e l a s e o o y p o h a t f t a m e 이거 음성 인식 플레임 오 인식이 돼요. 플레임 오 인식이 되가 됐어다. 플레임 오 인식이 돼요. 아, <웃음> 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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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몇번 돌아가는 아, 거야 이거 아니 매대네네저저최저자발 <웃음> <너>, <웃음> 잡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나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 거야 저 와목마 태워주네 말툴더지이거 어, 목이 뭐하고 있어요 나이 앞쪽이야 아, 나도. 나도. 내, 얼굴 <웃음> <웃음 내 얼굴 봐 아. 아니 이 봐. 아니요 말툴박지? 아아나와 이거 뭐가위바위 아, 아니 잠시만 등이 아니라니까 그게 둘다 누구도 못 이기네 아니 둘다무기둘다 목이야. 기야 아, 괴물을 상황극하기 위한 괴물을 만드는 거구나. 나이라고 써 있네. 어, 어, 어. 이이 괴물을 이렇게 만들자. 어, 소리 봐. 귀여워. 응? 응? 아, 머리 <웃음> 몰입. 너무 몰입해서 과몰입, 과몰입.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맘마매야. 죽었! 자, 자밥 먹는 동안 히쁨이가 해본다고 하는데 잠깐 시켜볼게요. 내가 키를 가르쳐줄게. A few inches later. 왜? 들어와! 어, 감이? 감이? 대장전, 대장전, 대장전, 대장전, 대장전, 대장전. 감히! 알기. 아! 아! <웃음> 내가 돌아왔다. 돌아왔다. 예, 날 맞추기 어려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건방지게? 바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슬라이드 할수 있네. 클릭하고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잔상이 남아요 이걸, 요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냥 클릭한다고 딱 잘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어, 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샥! 아, 이게 아닌데. I am mamam. 그렇지 누가 봐도 보스전. 잘해봐 자기. 음.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피하기 됐죠? 이어워서 제대로 못 봤죠? 랜턴으로 너무 오래 돼서 낡은 의자다. 캔버스는 백지다. 예쁜 조화가 놓여. 아, 진짜 씨. <목소리> 어좀아 너무 너무 개뜬감포로 깜놀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냥 장난 때리나. 맘마매야. 저거 보고 다시 보자. 아, 그럼 돈 아까움. 하야! 와! 와 씨.. 깃다가 와.. 왜..왜..왜? 와 진짜 시끄러웠어 거의.. 와! 아, 아 진짜? <웃음> 어. 아 내가 내가 헤드폰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 와 씨.. 귀 아파.. 어.. 화이트로 할까? 화이트 올 화이트? 하고 문 손잡이는.. 골드 어때? 그러면 화이트 골드 진짜.. 어 괜찮은데? 다들 소리 주의! 아나창 와장창 나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길래? 손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예 아니 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다 우리한테 해달래 <웃음> <웃음> 맨, 원래 게임캐스트랑 그런 것.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이 없어 발이 없 <웃음> 말이 너무 싫한거 아니, 아니야? 근데 우린 진짜 아니, 손과 발이 없네 발이 계속 멀뚱멀뚱 서있잖아 우리가 애줄 때까지 <웃음> 아, 오케이, 뭐, 오케이. 아 이거 지가 가지러 가면 되는데 이거 가만히 서서 오 그게 없네 <웃음> 아니 저저 저 새끼 키커서 그냥 뒤돌아 가지고 올라가서 <웃음> 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거. 어? 아 너무 웃겨. I am my mom. 아이고 귀여운 애 새끼. 아이고 귀여운 애 새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라이면손왜주는 <웃음> <아이고, 웃음> 척하면서 아이고 안 맞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